사을이 찾아 헤매는 거는... 이런... 이거는 가흥쿡 3,000원이라는 그 봉어빵이랑 타크하기 스스로 찾아주는 어플인데요. 정확하지 않으서니까 별로 의미 없습니다. 둘러봐야 돼 왜냐면... 어... 여기 왜냐... 너가 이게... 아... 운도가다 외적 같다. 콩갈역한번 출구 앞에 없었고, 구갈사거리에 없었고... 드림랜드 아파트가 어디야? 드림랜드, 여깄다. 드림랜드 아파트 정문 앞에 포장마차가 있대. 자, 그러면 드림랜드 아파트 앞에도... 저... 어... 저거, 있다! 내 소금 먼저 먹어야지. 저렇게 골라 먹으면 뭐 어떡해.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응. 기본이랑 치즈랑 국수 있었거든? 국수가 있어. 제발 이따가, 이따가, 이이제 할까? 따가가 이따가, 이이이따 이따가, 이그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가이 야, 나는 풀도 안 마셨는데 왜 해당될 것 같아? 야, 대박이야. 네. 네. 네. 아, 저, 아. 저. 이구리의남어 u n t e 자아니 베네피트. 베네피트? <웃음> 베네틴트를 좋아해요. 그거 안니에요지 아니... 마. 혜이 맥주 시켜? 어? 나쁘네. 혜미는 알러지 때문에 고민 왔어요. 같이 먹으려 그러면? 굳이 아, 아. 아. 아, 아. 레몬도 아, 있어. 아, 근데 레몬 같은 거 아, 먹으면 아, 괜찮지 않을까, 뭐가 아, 아, 아, 괜찮아. <웃음> 야, 그럼 나도 포이 시켜면 먹을래, 그냥? 아, 그래? 그냥 먹 감자. 아, 그거. 제가 유튜브를 위해 아, 잘라볼게요. 와 진짜 통감자네 나는 무슨 크로켓인 줄 알았어. 야 이제 먹어. 아니 먹어봐, 먹어봐, 연합 빨리. 알았어 우리 내일 열까? 내일도 와야겠다. 일기 써? 야 여기 안 나가는데 이유가 있 내일도 와야겠다. 윤아의 일기 끝.